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부산이 연일 굉장히 더웠던 날인가 씨 봐요. 저는 뭐한 며칠째 수영 갔다가 확진자랑 5분 겹친 이후로 집에 또 다시 한 2주 정도 격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밤이네요. 오늘 낮에도 검사를 했었고 엄성인데도 이렇게 집에 있으라 해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있다보니 저희 집은 앞뒤로 바람이 이렇게 막바람이 치는 굉장히 시원한 집이에요 부산이 그래 더운줄을 몰랐습니다 책장이 막 넘어가고 이런 정도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집인데 부산이 뭐 35도가 넘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의 조건이라 하면 살면서 굉장히 좀 쾌적하고 어, 그리고 안에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문화시설을 좀더 즐길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아파트의 이름만 되어도 하나의 신분을 아 어, 저런 분은 저런 정도에 사는구나 하는 그런 신분을 또좀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걸로도 많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를 하죠 저희 아파트는 사는 건 너무 쾌적한데 전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사실은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가 평균 단가가 가장 비싸고 그리고 해운대 l c t 가 아파트 그 하나의 아파트로는 평형 그 가격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네요 사실 저는 이런게 크게 부럽진 않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너무 편해서 그런데도 궁금해요 은 한번 살펴볼까요 부산지역의 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싼 곳은 어디에 수영구 그리고 어, 충구보다 이 수영구의 가격이 무려 3배나 더 비싼 그런 가격이네요 어, 동별로는 재건축 수요가 있는 수영구 남천동 당연히 산비가 있으니까 비쌀거고 그리고 수영동은 어, 수영현대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시세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요거는 14일날 부산연구원의 경제동향자료에 데이터가 나와 있었던 거고요. 저는 국제신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5월달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수영구가 제곱미터당에 제곱미터당 626만원 그리고 해운대구가 570만원 신기하네요. 저는 해운대구가 더 높으려나? 이랬는데 수영구가 626만원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하면 626 곱하기 3.3025를 하면 2000이 넘네요. 2067만 3천원입니다 수영구 3.3제곱미터를 하면 그리고 해운대구는 570만원입니다. 570만원 동네구가 471만원이네요. 부산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제곱미터당 197만원 197만원 곱하기 3.3을 그냥 하면 이거는 가장 낮은 곳도 평균 650만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 수영구와 중구의 가격 차이는 무려 3배 정도 된다라고 나와있네요. 3.2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프 차트는 이렇네요. 구별로 어, 수영구가 가장 위에 있고 수영구의 1등이네요. 수영구가 1등 보시면 수영구가 가장 높고요. 음. 서구가 이렇죠. 어, 얘가 1등. 수영구 그 다음이 해운대구입니다. 그리고 동래구 어, 남구와 연재구는 어섯비슷하네요. 남구와 연재구는 어, 그 밑으로 강서구 강서구가 명지 국제신도시도 있고 뭐 명지에 아파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강서구가 높이는 좀 의외입니다 저는 검정구 보다 더 높네요 그 다음이 검정구고 동구고 부산진구 보다 동구가 더 높네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네요 부산진구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균을 내면 부산 친구라 해서 다 높은 게 아니고 어, 입지가 신축 뭐 역세권 이런 데는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까먹고 있는 곳도 많죠 뭐 잔잔한 주공 시형 이런 것부터 평균은 거의 부산이 진짜 평균에 근접해가 있네요 그것도 동구보다 낮은 건 굉장히 의외입니다 동구가 더 높은 게친구 밑에가 이제 북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간 기장군이 있고요 어, 그리고 기장군이랑 서구랑 북구랑 뭐 거의 키높이가 같습니다 그그한 단계 레벨 밑에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중구가 있고 이러네요 레벨별로 나누다 보면 동래구 남부 연재구 그러니까 수영구 해운대구 하나 보고 수영구 해운대구 그 밑에 동래구 남구 연재구 그 밑에 강서구 검정구 강서구 검정구 그 밑에 동구 진구 북 동구 진구 그 밑으로 북구, 기장군, 서구, 그 밑으로 사상구, 사하고, 영도구, 그 밑에 중구, 이렇습니다.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계, 여섯, 일곱 단계 정도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입니다. 일곱 단계. 부산 아파트의 가격의 레벨 편차가 한 일곱 단계 정도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보면 국제신문에 뭐라고 설명해놨냐 했더니, 동별로는 부산의 대장 아파트인 삼익 아파트가 있는 수영구 남천동이 903만원 실거래가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가장 높았고 제곱미터당 금액입니다. 이게 그 부산 최고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이 793만원. 실거래가 찍힌 제곱미터당 금액이 그 재건축 열풍에 지는 진 수영현대가 있는 수영구 수영동이 773만원 이에요. 동으로 따지면 남천동 음, 잠깐만요. 남천동 그 다음에 어 우동 해운대구 우동. 우동에는 우동에 굉장히 뭐좀 고급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동 그 다음에 수영현대 수영동 요런 식으로 지금 9는 요렇게돼 있습니다. 금액 레벨이 앞에 있는 상위 1, 2, 3위 그 동해 레벨이 그리고 아파트 별로는 해운대구 아파트 아까는 동별로 따졌고요. 이제 아파트 별로는 당연히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LCT 평수 좀큰 거네요. 이게 제곱미터당 시세가 지난달 11일 날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606만원입니다. 1606만원. 어, 요게 부산에서 가장 높았구요. 그럼 뭐 곱하기를 하면요. 1,606만원. 곱하기 3.3만 하면 거의 뭐한 5,300 수준입니다. 평당. 5,300 수준. 이게 LCT의 평 금액이구요. 어, 그리고 요 금액은 어, 작년, 아, 재작년, 2019년 12월, 어, 요 때는 부산이 갓 이제 그 조정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863만원 이었어요 근데 1년 6개월이 딱 지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요 1606만원 곱하기 2가 된 겁니다 lct가 아마 이때 어, 요 조금 지나선가 그때 어, 제가 사드렸던 그 레이카운티에 84a 를 가지고 계셨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이 사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를 사셨는데 어, 그거를 파시더라고 요 예? 그리고는 그 당시에 LCT가 이렇게 안 비쌌잖아요 863만원니까 이 이때 LCT로 옮기셨어요 어, 그때 굉장히 참아 괜찮은 선택을 한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두배가 올랐습니다 두배가 이 수치가 두배라 하는거는 그냥 두배인게 중요한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깨 한바퀴 이 굴러봤자 참깨 요만해요 근데 수박 한바퀴는요 예? 똑같이 두 배인데 수박 한 바퀴 구르면 이만해져요. 이만해져. 근데 참깨가 두 바퀴 구르면 요만해져요. 요만. 이만. 그러니까 이 수치의 함정이죠. 두배 올랐다 해도 이 금액이 이만큼 갭이 난다는 거예요. 그 수익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수박 한 바퀴에서 수, 수익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 야참 그러네요. 어, 항상 이 부동산은 진짜 타이밍 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타이밍에 잘 맞추어서 이제 올인을 하신 하신 거였죠 그 lct를 선택해 가셨던 분은 그때 처음엔 프리미엄 뭐 얼마 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나중에 입주할 때그뭐 추가 분담금 하고 내일 그게 굉장히 고민이 돼서 분양권을 안 팔려 가지고 그때 뭐 팔아 가지고 막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셨던 옆에 소장님도 계셨어요 공동 투자로 그때 사두셨다가, 그거 들고 계셨어야 했네요. 그, 그 사, 그 소장님도 팔게 아니고 들고 계셨어야 했네요. 어, 이런 게 LCT였고요. 그리고 LCT에 이어서 해운대에서는 우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그리고 트럼프월드, 센텀. 어,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비교적 지금 높은 그런 단계에 있답니다. 어, 그리고 삼익 비치는, 아까 요건 해운대 상황이고요. 삼익 비치는 지난해 10월 16일, 지난해라 하면, 어, 부산이 조정 묶이기 직전, 불려, 조정에 불려 있었던 그건 무렵이에요. 그때 제곱미터당 1,261만원,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럼 곱하기 하면요. 1,261만원. 곱하기 3.3만 해볼게요. 평당 4,161만 3천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지난해 16일에. 근데 불과, 어, 렇게 거래됐던 게, 불과 1년 전인 2019년 11월, 조정 처음 풀렸을 때 비하면 두 배가 더 올랐, 이게도 두 배가 올랐 거예요. 조정, 부산이 처음 풀릴 때, 그때, 그냥, 막, 홀라당 삼익빛를 하나를 그냥 사두신 분들은 작년 조정 묶이기 그 직전에 거의 두 배가 가 있었던 그런 시점에 부산이 조정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제 수영현대, 남천동 협진태양의 102.47제곱미터도 어, 평당 1200입니다. 어, 뭐 재건축이 언제 되든 이게 뭐 오늘 된다 내일 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어떤 그게 이슈가 맞물리고 그렇게 되면 뭐 언제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막 가는 것 같네요 시세가. 제가 예전에 한, 한몇년 됐어요? 한 3, 3, 4년 됐나요? 그때 수영 현대 아파트를 뭐 몇십 개를 사가지고 들고 계시단 분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고다 그냥 갭 투자로 몇십 개를 정말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분 완전히 뭐, 뭐한 천억이 넘겠네요. 재산이. 아직도 다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구에서는 아까 요거는 이제 수영구였고요. 삼익비치, 뭐 수영현대, 뭐 남천동 협진 요런 거는요. 예. 그다음에 동래구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온천동 럭키아파트 여기 109.48 제곱미터가 제곱미터당 지난 1월이라 하면 부산이 어 조정 풀리고 나서 바로 그 이후입니다. 작년, 재작년 11월 6일날 풀렸으니까 그죠? 그때가 어 1,142만 원으로 가장 높았네요. 그때가. 지난 1월달이 2019년 11월에 이것도 475만원에서 11월에 475만원인데 1월에 1142만원이면 이건 불과 12월 1월 두달 만에 두 배가 뛰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동네는 맞습니까? 이 정도로 뛰었네요. 어 그리고 그 다음이 동네구에서는 이제 사직동 롯데캐슬 클래식이 어, 굉장히 현재도 뭐 시세가 한 13억씩 나옵니다 8사 타입이 그리고 수안동 해바라기 2차 여기도 뭐 재건축 하는 그런 이슈로 어이 수안동 해바라기도 작년에 저한테 대연 상부역 8사를 어, 굉장히 좀건매처럼 나온 걸잘 사셨던 굉장히 젊으신 어, 미혼의 핸스만 공기업에 다니는 그 젊은 분이 계세요. 어, 그분이 그때 소장님 결혼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신혼살림을 그저 뭐새 아파트에 전세 얻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소장님 수완동 해바라기 여기 그냥 얻어서 몸테크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어, 그분도 굉장히 지금 이 해안이 보통 해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 그때 이제 저는 또 뭐라고 했냐면 뭐 대연산도 하나 샀고 그때는 막 대출도 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재건축이 뭐 비례율도 그렇고 푸뜩푸뜩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제가 말리는 어떤 그런 제가 상담을 해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 드릴 게 아니었어요 결과가 보니까 지금 뭐 사진 롯데 클래식하고 그 다음 수안동 해바라기 2차가 높네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디든 지금 어디든 내 형편과 어 자금에 맞다하면 부시런이 어디든 들여다보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산연구원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부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해 수박 한바퀴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가격 상승,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해놨네요. 부산연구원이. 저는 부산연구원이 뭐 어떤 단체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물 감소로 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호재가 있는 곳은 계속 우상향 합니다. 이거는. 왜? 가장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씨앗이잖아요. 이게. 오늘 당장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내일부터 이제 점점점점점점 서서히 어떻게 해? 슬슬 늙어가는 그런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롭게 태어날 씨앗인거죠 씨앗 떠오르는 태양이고 얘는 이제 슬슬 슬슬 지는 거죠 그죠 어, 그렇,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매물 감소로 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점도 지금 현재 올해 부산은 그것도 상승 요인으로 분류를 해놨네요. 매물은 줄고 세금이 높으니까 얼른 팔 수도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되죠. 맞죠? 양도세 지금 6월 1일부터 어, 비과세 같은 몰라도 세금 내는 것 같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금액이. 어,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계속 줄어가 있죠. 그런데다가 연내 이제 또 금리 인상을 뭐할 거라는 어, 그런, 그것도 있어서, 미국 연준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부터, 미국에 이번에 보니까 물가가, 뭐, 한달 물가가 5%가 넘었더라고요. 5.9인가 뭐, 어, 물가가 올랐는데, 그거는 돈이 풀려 있으니,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마구 돌아다니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가격들이. 심지어 뭐, 물가도 올라가는데, 실물자산, 부동산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맞죠? 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풀려있는 돈을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 돈을 쫙또 빨아들이겠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시중에 좀 자금이 좀 줄겠죠. 그렇게 해야 물가가 또좀 인플레이가 덜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그거는 이제 또부동산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우선 느낌에 옆에 있는 집들이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살고 계신 집이? 저희 아파트는 올랐어요. <웃음> 저선 낙엽처럼 붙어있던 우리 아파트 시세가 한 4개월 만에 한5천0 0 8 0 0 정도 올랐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합니다. 집 밑에 서는 많이 안 깔고 앉는 게제또 하나의 신조인데 뭐 갑자기 그만큼 올랐어참뭐 그렇긴 한데, 아까처럼, 어, 가는 곳은 계속 갑니다. 그죠? 계속 가고, 내 집이 안 올랐다 싶어도, 주변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 기존 구축에 계신 분들은, 어, 그것도 뭐, 나홀로동 하나라든지, 아, 근데 참, 어저께인가? 아는 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부모님의, 이제, 친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뭐, 역세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홀로동 아파트래요. 그, 다른 데가 다 오르고, 뭐, 재개발 한다고, 뭐, 뭐가 얼마 갖고, 얼마 갖고 하는 거를, 이제, 어, 또래,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님들끼리 모여가 참하시다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 아파트에도, 안 되겠다. 우리도 플랜카드를 하나 붙이자. 이래갖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플랜카드를 붙이대요. 그래 붙이고 뭐 동에서 이제 막 걷는데요 그냥 어른들이 막 그냥 주민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주축이 돼 갖고 플랜카드부터 딱 붙이 놓고 동에서 징구한다고 그동안 정말로 안 팔렸대요 나홀로 동이라서 팔려고 해도 그래서 여기도 저선 낙엽처럼 집값이 딱 붙어 있었는데 플랜카드 딱 붙이고 나서 갑자기 몇 천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하고 계시다더라고요 이런 곳이 부산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지그 입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팔려서 애먹던 아파트가 갑자기 뭐 재개발 재건축 이 플랜카드 하나 붙였다고 몇 천씩 뛴다 하는 걸 보고 참 웃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마구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집이 구축이고 너무 오래됐고 전혀 이슈도 없고 세대수도 어중간하고 브랜드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쬐끔 뽀시락뽀시락 정도지 근데 지금처럼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지금 이런 곳에 그 구를 대표하는 그런 대장자리들은 1년 반 사이에 두배가 가가 있습니다 두배라 하는 거는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된게 아니고 에 집값이 뭐 12억인 게뭐 24억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러니 노동의 가치가 정말로 이 땀의 가치가 느껴지겠냐 말입니다 이게 그래 어찌 부동산을 귀를 닫고 그냥 눈을 닫고 공부를 안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그것도 가장 첫 단추가 부산에 아까 이런 시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수중 내는 지금 현금이 얼마 정도 통장에 들어 있는지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오늘도 저희 그, 그 초롱대장 친구분이 고등학교 이제 친구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을 뭐 은행에 이제 어중간해서몇 천만을 넣어놨는데 어 신랑한테 전화가 와갖고 아 이거를 뭐 은행 금리가 1.6%를 준다 하는데 이거보다 금리 높은 데를 열려면 어디여야 에 되겠노? 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신랑이 좀 기가 막혀 하면서 은행 금리 높은 거 중에서 찾나? <웃음> 그걸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 뭐 전화를 해야 그게 답 아니겠나? 그러면서 굉장히 까깝게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친구는 아직 무주택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미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오늘 내가 미국을 가는 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기회가 되기를 만들 수 있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뭔가 길을 알아야지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방법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미국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예를 들어 모르면 내가 그길을갈 거라는 시도 자체를 하겠습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시도 자체를 그거는 내 인생 사전에는 없는 게돼버리는 거죠 있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얘를 미국이라고 비유를 한다 하면 어디에 있으며 그게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탈 것인지 배를 탈 것인지 뭐 이런 어떤 방법적인 어, 그런 그 길을 알아야지만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 편협되게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하락에 베팅하는 계속 그런 유튜브만 듣는다 그러면 집 사는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보여요 안 사는 내가 똑똑한 것 같아서 있었는데 1년 반 지나면 옆에 괜찮은 집들이 두배가가 있다니까요 나는 집값 내릴 것 같아서 집 얼마든지 사고 남았을 그 돈을 들고 그 똑같은 아파트에 그냥 전세를 들어가 있는데 남들은 대출까지 못해서내랑 똑같이 비슷했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냥 집을 샀는데 그 사람은 두배의 재산이 축적돼 있고 나는 이제는 그 집을 반동가리밖에 못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돈을 가져있다고 라 하면 그렇게 밖에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협되게 어, 하락장 또 아니면 너무 상승장 그 한쪽에 치우쳐서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정보들을 보시면 안되고 골고루 잘 챙겨보시고 내형편과 어떤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이거에 맞추어서 잘판단하셔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요. 아까처럼 어, 한번더 짚어보면 어, 수영이 수영구가 구별로는 가장 아파트의 평균 단가가 높아요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탓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구는 가장 그게 낮은데 중구에는 그렇게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영구와 놓고 보면 한 3.2배 차이가 나고요 그룹핑을 해보면 수영구가 해운대구가 가장 상위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어,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그 어, 다음 그룹에 같이 있습니다 나란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연제구 강서구 강서구 검정구가 어, 그 다음 그룹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가 굉장히 약진을 해서 부산진구를 제끼고 어, 강서구 검정구와 부산진구의 그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북구 기장군 서구 이렇게 세개의 구가 같이 있어요 서구도 생각보다 굉장히 약진을 했네요 그동안은 맨날 뭐 중구 어, 중구 동구 뭐 서구 뭐 이렇게 저는 묶어 있었는데 영도구 이렇게 묶었는데 어, 서구도 지금 북구 기장군 서구 요 그룹까지 가가 있고요 평균 단가가 그럼 그 밑에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구가 있습니다 어, 구별로의 어떤 평단가도 좀 머릿속에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좋은 매물 내 자금에 맞게 LCT가 아무리 좋은 줄 알아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거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중구에 또 작은 금액에 뭐 내한테 맞는 곳이 있다면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뭐또 이런 거 생각한다면 각 구별로 한번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도 되짚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까지 이제 슬기로운 유배 생활이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수영 운동을 다녀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에요.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살짝 경계선에 와 있어서 건강을 관리 안 하면 성인병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관리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이거 운동 안 하는 게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놈 의어한 달에 한 번씩, 2주씩 격리를 하고 나 정신이 없네요, 진짜. 집에서 일하니까 더 바쁩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뭐또제 나름 그냥 짚어드렸네요. 어, 내일 이제 한시전부터는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 사무실에 오시면 또 상담이 되는데 토요일은 계약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동안 미뤄놨던 계약을 토요일날 계약서를 쓰거든요. 전화로 가계약금을 넣고 토요일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하시려고 하면 내일 일단은 1시 이후 내일 오후는 조금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오실 분은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